막대 하나 응. 막대 응. 엄마 엄 막대 엄마 엄마가 되지요 응. 엄마 엄마 엄마 혜리 어? 하나. 어? 하나 우와 아까 어. 버거킹에서 엄마 햄버거 사먹잖아 어. 여기 쿠폰에 어. 42%나 할인되는 거였어 할인이 뭐요 깎아주는 거 다음에 갈 때는 이거 써먹어야겠다 여기 동그라미 있지? 네. 여기 동그라미 옆에 그거를 클릭하면 돼. 혜리가 클릭만 해주면 돼. 뭐 불러주는 어 한글. 한글? 휴대폰용 운영체제. 아, 체제. 나비들 나비 하나 나비. 아, 짜끄? 아, 하지 마. 합주리가 됩시다. 합. 휴대폰용 운영체제. 소프 너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도 되게 잘한다, 너. <웃음> 세리가 여기 친구들한테 막 불러줘. 한글 딱 하는 거. 어, 말해줘. 조선시대 지인의 심리과 행우적. 저 야, 이거. 엄마, 엄마가 이거, 이거. 어. 근데 <웃음> 우리. <웃음> <웃음> 네, <모르겠어>. 포인트1 0포인 <웃음> 와. 2 0 1회차구나 재밌어요. <웃음> 또또 음. 여기서 사야겠다. 왜, 왜 엄마 82포인트 모았다. <웃음> 이제 시작이야. 나도 만. 스하기 너무 간단하다. 응. 너무 쉬워. 응자아오는이 음. 편. 우와. 아니 어떻게 이게 되지? 어? 맞아. 편하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음. 오케 캐시백 나 있나? 음. 전체로 엄마 그쪽으로 아 어! 91! 91점 있다 교환하기 엄마 이제 부자 된다 이제 부자? 어 엄마 <웃음> 다 모아서 이제 부자 될 거다 몇, 몇 명씩 수업해? 요즘에? 몇 명? 라 이제 두 명씩 한다던데? 두, 두 명씩 한다던데? 엄마, 뭐, 이제? 이제 두 명이 있을 거 같아 <웃음> 그거 잡초 아니냐? <웃음> 힘내 곧 있으면 사탕 먹을 수 있어 파이팅! 이거 만져도 되지? 안 돼! 만지지 마! 이거 강아지 털이다! 강아지 털 말고 강아지 풀! 맞아 강아지? 엄마가 알려줬지? 어. 강아지 꼬리랑 똑같이 생겼지? 응 어. <웃음> 이거 얼마일까? 엄마 이게 뭐야? 음. 무슨 말 먹을 거야? 나? 응. 나? 응, 어. 어. 와, 분홍색. 분홍색? 언니도 어, 근데... 어, 똑같은 분홍색 사자. 어떻게 해서 언니한까요 그래. 음. 하나에 250원인가봐. 어? 엄마 옛날에 이거 하나에 100원이었는데. 아, 줘. 어, 테리가 그래, 언니한테. 언니 선물이야. 그러면서 줘. 그럼 하나는 내꺼 어, 하나는 테리꺼. 돈 좋다 이돈 나는 캐 달리 달리 달리 냄 혜리랑 엄마가 퀴즈 풀었잖아 그거 모아서 산 거야 어 우리 이제 부자야 저거 부자야 우주에서 그거 하는... 어, 뭐야 볼 치통 있는 거 아니야? 많이, 이빨 아파? 많이 줄게. 그게 뭐야? 그거, 그거, <웃음> 렌즈건 잘 찍었네 잘찍었다 우주에 가면 열기구가 중력 때문에 더, 중력이 없어서 더 높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맞아? 어. 그거 중력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알아. 어떻게 알아? 알아. 배워? 음, 리브 메이트 잘 먹을게 그래봐 리브 메이트 잘 먹을게 리브 메이트 리브 리. 리. 부. 부. 메. 메. 이. 이. 메이트 리브 메이트 리브 <웃음> 메이트 리브 메이트 리브 메이트 리브 메이트 아직 발음이 안돼 엄마 혜리는 발음 돼 어. 해봐. 리브마이트 너나저 틀렸거든요. 딱딱딱딱 리브마이트 다 먹을게. 리브마이트 음. 모아가지고 깎아도 사 먹고. 엄마 엄마 그러면 아빠 일해도 안 해도 되겠네? 어, 일은 해야 돼. 안돼. 어 왜? 아, 안 해도 돼. 아빠 일안 했으면 좋겠어? 아 어. <웃음> 힘들어. 아빠 힘들 것 같아? 포인트 열심히 모아서 응. 열심히 노력해 볼게. 우리 부자들. 응. <웃음>